안녕하세요, 포토박스입니다. 보통 제주여행 가서 이제 회 먹을 때 어디로 가시나요? 어, 전통시장이 뭐 올레시장이라던가 동물시장들 많이들 찾으시죠. 근데 이제 말 많은 그 포장회들이 있고요. 또 제주 물가가 그렇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높은 제주 물가. 또 아 내가 잘 몰라서 이렇게 눈탱이 맞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주 마트에 있는 회코너를 제가 담아 봤습니다. 먼저 제주시 쪽에 있는 대형 마트 두 곳을 어, 돌아봤는데 여기 이제 롯데마트를 왔어요. 제가 방문한 시간이 전적 8시 경인데 이게 생각보다는 이 다양한 회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 여타 뭐 이렇게 수도권이나 이쪽 내륙 쪽에 있는 그런 마트랑 어, 별반 다를 게 없는 이제 그런 종류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요런 것들은 좀 괜찮았어요 뭐 색돔이라고 되어있는데 황돔, 뭐 뱅꼬돔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선도가 좋아 보이는 게 있었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 는 러시아 산 이면수예요 그리고 삼치 같은 경우는 좀 어, 선도도 좋고 저 크기도 좋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은 좀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갈치는 뭐 이쪽이나 뭐 제주나 뭐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그 외에도 청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탕거리들 있었습니다. 제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고 지금 이제 시간대가 조금 여덟 시인데도 벌써 이렇게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거 제가 제 마음에 들었었던 거 바로 요거 문어였어요. 지금 이제 동그란 문어 요거 이게 이만 원어치인데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양도. 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회들은 특별하게 예, 마음에 드는건 없었고요그 예, 다음에 바로 옆에 이제 이마트가 또 있어요 이마트로 왔는데 어, 여기도 이제 뭐 롯데마트 하고 비교해서 뭐 별반 다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선어류도대부분좀 비슷비슷하게 이제, 이제 그렇게 있었고 그리 장문 보려고 미국산입니다 그래서 어, 마트에 이런 이제 제 이제 수입산 제품들도 꽤 많이 예, 있었어요 예, 대형마트의 구, 구성이 예, 거의 비슷비슷해요 특별하게 어디가 더 어, 좋다 안 좋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비슷한 품목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문어인데 문어는 롯데마트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문어는 조금 큰 문어들을 좀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모둠인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냥 제주 대형 마트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냥 그런 수준이었고요. 이제 중문 쪽으로 가서, 중문에서 유명한 게또 하나로 마트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바로 가봤습니다. 여기에 좀 뭔가 좀 다양하게 있는 걸좀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음, 제품 명이 있고, 손질한 시간, 그 다음 무게, 그리고 가격, 이렇게 써있으면서 손질한 그 제품이 나온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 고등어인데 이거 한 마리를 다 썰어놓은 거예요. 이거 한 마리가 18,000원짜리고요. 양식 고등어입니다. 양식 고등어가 좀 기름도 지고 맛이 괜찮죠. 그 외에 이제 해물류도 있었고 여기는 붉은맥이 보통 나막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마 여기에서는 은대구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노르웨이 고등어고요. 그리고 이제 뿔소란데 이게 752g. 음, 이렇게 해서 한5천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흰다리 새우 같은 건 대부분 다 에콰도르나 이쪽에 이제 남미 쪽에서 수입한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이제 키로당 이제 한 3만원 정도. 어, 광어, 참돔 다비슷비슷하고요 고등어 같은 경우는 이쪽 뭐 동문시장이나 올레시장 보다는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고등어를 주문 현장에서 직접 썰어서 포장해 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쁘면은 시간이 밀려 가지고 요 어, 이거 바로바로 해주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웃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타코와사비 데바다가스카르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 민물장어는 이제 중국산 해동으로 된 거고 요거 낙지도 해동 상품이에요. 중국산. 그 자숙소라가 제주산이 아닌 터키산 해동제품이고요. 문어숙회는 필리핀 해동제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품으로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하실 때는 원산지를 조금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당연히 제주이니까 제주산이 있을 거다라고 뭐 소라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하는데 아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학공치도 중국산 해동이에요. 근데 한치는 국산 해동이고요. 이제 심해사바라고 하죠. 이제 고등어 초절임도 국산 해동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구매하시면서 이런 제품들은 좀잘 보시는 게 좋아요. 초밥은 대부분 다 수입 제품들이고요. 그러니까 화로회 아닌 이상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나라 건지, 뭐 수입인지, 생물인지, 그다음에 냉동인지 이런 것들은 조금 보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소라하고 문어는 조금 의외 였어요 네, 수입사 해동 제품이 있다는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이제 로컬 마트로 왔어요 그냥 보통 마트인데 이거 구독자님이 한번 여기 가보라고 해서 추천해 주셔서 왔습니다 네, 여기또 이제 다양하게 이제 활어 애들이 있었고요여기 이제 대방어를 이제 행사한다고 타겟 플랜카드 를 붙여 놨어요 요건 이제, 플랜카드로 붙여놨어요. 이제 부실이고요. 부실이 구요 으색깔 확실하게 ,800. ,800. 네, 방어 크기가 어 괜찮은 편인 것 같아 한 여기 써 있는 한6 7 k g 정도 된다고 되어 있었구요 딱 세우는 2 0마리이 제한 2만원 정도 한마리 천원 꼴 이네요 민물장어 간장새우 원산지는 없는데 아마 저거는 수입산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좀 비슷한데 요거 자숙소라는 이제 멕시코 산 이에요 이제 뿔소라 멍게는 이제 생물이다 보니까 이거는 국내산들이고요 재래시장인 아까 전에 중문보다는 한 5천원 정도가 키로당 비싼 것 같아요. 모살광어라는 건 읽어보니까 뭐 좋은 환경에서 키운 광어다 아, 이런 어, 이야기예요. 홍해. 이 홍해삼이래. 이건 홍해삼이래. 이거 광어 황나 말아볼까? 예, 이 방어 뱃살이 좀 많이 좋아보여서요 부실이 먹을까 좀 고민하다가 아 요거 이제 방어 뱃살 요거 이제 하나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해물탕 인데 여러가지가 좀, 여러 좀 섞여 있는 것들이 좀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로컬 마트다 보니까 회코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판매하는 거를 이제 봤더니 이제 대방어 같은 경우는 6에서 7kg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대방어라고 부르네요. 그래서 이건 자연산 아니면 축양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연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트는 다 구경을 했고요. 이제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숙소로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방어를 먹는데 한요 정도가 이제 2만원어치인데 이거 둘이서 먹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성 자체가 특수부위 쪽 이렇게 해가지고 해줬기 때문에 맛이 여러가지 맛을 좀볼수있어갖고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본산 그 양식방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싹 좋아한 편은 아니는데 그 이유가 그 양식방어 같은 경우는 특유의 그 냄새가 있고 너무 기름져 가지고 많이 못 먹어요 근데 요 자연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은 이 밸런스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균형감이 좋아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맛있게 더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제주 마트를 한번 돌아봤어요 대형 마트도 돌아봤고요 어, 그리고 이제 로컬 마트 그리고 중문에 있는 또 하나로 마트 들려봤는데 각각의 좀 특색 있는데 의외로 대형마트는 조금 실망이 좀됐었고요 이렇게 로컬 마트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뵈요